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티어를 복귀합니다 진짜 세이프로로 내가 왜 내려갔는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제가 지금 여태까지 계속 이제 스케줄만 받다 보니까 어제 티어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실력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가 피파 BJ로서 실력이 아주 좋다라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진짜 스케줄만 저가 한 되게 많이 봤다 보니까 스케줄 BJ로 많이 아시더라고요. 사실 실력이 그다지 이렇게 안 좋은. 그래서 아 해봅시다. 음. 아 일단은 가봅시다, 이. 와, 이게 헤더가 안 돼, 셉첸. 아 까비. 아 패드로 니가 나오면 안 되지. 애슐 콜. 와, 이게 왜 들어가? 와, 어, 빠이빠이. 벌써 와줘서 고맙고. 리디거 막아주면서 나이스 철벽 수비. 리디거가 이번에 저 아주 유튜브 영상들을 보니까 이론이 들어가네. 유튜브 영상들을 보니까 이번 23토티에안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갓세정님 추천 정말 감사하고 와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추천 안세요 시첨내내 가능해요 어. 아맨 마지막이 저걸 그럼 여기서 골라보자 세우첸코냐 드로그 바냐 아 솔직히 속력차이 흉도면 나쁘지 않은데 디디에 드롭바 해더 가능하고 꿀결 골결 슈파워 중골슈팅 이렇게 다 되고 짤패 짤패 필요 없고 커브 커브 솔직히 중음상 없고 민벨 민첩성 솔직히 세어체퍼가좀 미쳤겠는데 엘엔신 3카요 잠시만요 그냥 몸싸움 미쳤고 아 디디에 드롭바 헤더가 되고 트러블 메이커에다가 강철 몸 되고 저기 미쳤는데 일단 지금 바로 막 이렇게 사자라는 구간 아니니까 아 몰라 윌리안은 바로 샀지만은 그래서 바로 한번 가봅시다 일단 세이프로랑 프로까지는 지금 팀으로 건설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저가 지금 있 짜는 팀은 챌린저를 날팀 슬린저로 가야지 이제 슬린저 까지 좀 준비팀 아 아니다 pk 아니다 어딜 자식이 침대축구하고있어 살짝 하셨는데 동력이 미켜이야 아 여기에서 여기에서 버텨줘야돼 몸을 초기가 아쉬워 초기에서 버텨줘야되는데 버텨주질 못하니까 안되고요 다시 에덴하자를 이거지 떨궈주면서 바로 그냥 패드로가 슈팅 아 좋다 이이자 이씨가 슈팅 나이스 갈라 아 되네 봐드릴게요 아아.. 까 방금을 내가 좀 W를 찔러줬었그 섹친한테 줄때맨 처음에 섹친한테 줬을때 W 어 헤드론지중골슈팅 와. 맛있잖아. 중골슈팅이이케기야 시가. 어? 하, 이걸. 이유가 있다 음. 저게 너무 높았어 잘 막아 진짜 상대편 누구냐 반대로 다른가주진사네 나이스 안되지 음. 맨디가 잘 막아 진짜 잘 막아주니까 굳이 내가 쿠르토아를 내가 잠시 생각이 좀 경솔했던 것 같아 못 음. 음, 막지 램파드는 램파드를 막으려면 진짜 쿠르토아 토티 진짜 방금 저걸 막았으려면 쿠르토아 토티 금칼 데리고 와야돼 그래야 막을 수 있어 내지 자식아. 그래서 주고, 와 좋았다. 위기하이. 다시. 어. 4대1 쉽다 쉬워. 짜어 세정님 한판 하고 난다 맞아. 그러고 난 다음에 형이 지금 공식경기 올라가야 되거든? 맨디는 쓸만하다 맨디가 ZD가 좀 심각하게 잘 먹어서 그렇지 할만해 어 ZD만 도와면 되잖아 사실 아안 잡혀 내가 MMR이 너무 높은가? 안 잡히네 등급 배치 경기에서 뜬다 무 오늘 패배하겠구만 이 친구 음. 무승부를 하든지 패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보자 이 친구도 좀 티어가 많이 낮은가보다자 프로로 올라갈게요 음. 무승부에도 저 잡혀 올라가거든요 와 근데 요우제비 위카 뭐야 야. 어, 이팀 심상치 않다 좀세다이 팀도 친구 좀세네 안되죠 음.. 어딜 터무니없이 그래서 주고 다시 주면서 W 제로 1몰 패서 주면서 주고 큐떡 아페드로 까비 한번 찌르고. 차! 원몰! 아. 다시 내려와 주면서 수비. 수비 자식가 오. 이걸 버텨? 저걸 버티네. 저 친구. 몸싸움이. 나이스. 업사이드지. 아, 저 팀은 에오제비우만 조심하면 된다. 에오제비우 아이콘에다가, 호날두까지. 어. 그 둘만 조심하면 돼. 나머지는 조심할 게 없다. 친구, 음, 딱 추면서. 디다, 이자식아 어, 뭐야! 이게 왜안 들어가! 아니, <웃음> 이게 왜안 들어가? 와. 이걸 야식이 어딜 발을 걸고 있어? 다시 주고? 보고있나 아이 자식아 나 아직 죽지 않는다 아 근데 멋있었다 그 방금은 방금은 진짜 박지성 선수의 그 일본전 그 런닝 런닝 세리머니였나 그거급이었다 진짜 나한테는 되지 <웃음> 야 튀어서 다행이다 바로역습가자 터머로 어디가 그치 이거는 줘야지 말이 안되는거야 저거는 중거리 어! 이게 발락입니다. 한번 찌르고 저렇게 주고 저기에다 시선 집중 다 시키고 바로 발락. 자, <목소리> 까비. 오케이. 올라가야지. 내가 세인프로 있다면 내가 말이 안 돼. 올라가야지. 세미는 너무 쉬워 사실 프로도 쉬워요 저한테 자 프로담보에서 수직상승 갑니다 진짜 수직상승하자 맞지. 이 그렇게 거리를 추면은 나한테 줘야지 렌탈 중데 제투데이 차세요 하고 비켜주더만 음. 이거를 계속 머리 싸우는 니다 진짜로. 피카 같은 거. <목소리> 들어가야지. <목소리> 솔리면은 그때부터가 제일 무섭다 우리 팀은. 이바디한테 이거. 시 어, 체인지. 아, 운이다진제바디가통명이 없도가 아, 아니야 이게? 이디다이자 씨가 루드 블레드 으르르르 이디, 이디 서 첼저 바로 밑에 내려온 사람이랑 뛸수 있지? 와 너무 빡센데 와. 네네. 와 근데 저 손에 땀 난다. 하 아. 너무 집중했어 이전판. 집중을 해도 근데 저건 패드라서 이길 수가 없다 키보드가. 박스 방금 그 터닝 디 슈팅은 키보드를 했으면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하기가 저희는 AS를 눌리지 않는다는 힘들어. 저거는 찍가 않아. 움직인 자체가 어떻게 저렇게 부드럽게 말이야? 아직도 귀안 익히는 데 어... 이건? 설마 이판또 대한민국인가요? 또 한민국이었나? 아, 팀을 자세하 못봤는데 대한민국이네 와 이거 뭔데? 뒤지게 빨라 지성파아 진짜 겁나 빨라 대한민국 야민고 이겨보자 어, 어. 봐, 얘들아. 어. 안 되면 추고, 다시. 아. 어. 하나하나 저 끌, 끌으니까 공을. 어. 저 없다니. 끌으니까 이게. 공이 안 돼. 압박이. 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질 수가 없어. 진짜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공격을 할 거면. 와. 전원실 램파드로 중거 슈팅 바라본는 전원슈팅 아니면은 볼 수가 없어 땡큐 한번 시원하게 때려보고 싶었다 방금 땡큐 아 뭐해 아니 패스 근데 이번 판은 좀 약간 진지하게 안해.. 아 진지하게래 빠르게 안해도 돼 원래 저가 빠르게 하거든요 템포를 아 까비. 사님, 야야야야야, 키컨. 옛날에 비해서 억가가 없어 다행이다 억가 있었으면 진짜 그냥 나갔는데 그냥 가가 없다 까비 이걸 주네 이거를 어쩔 수 없는 것. 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아하, <웃음> 제트플립 하는 건데. 사기팀이요? 잠시만요. 아. 세오챙커 아이콘이시지 않나요? 세오챙커 아들이다. 아, 뭐야. 거북이 되긴 한데, 어. 진짜 미친 듯이 빠른 애들은, 이제, 루니. 이런 애들인데. 아, 루니, 호날두. 같이 있는. 맨유? 이런 팀이거든요. 그냥 S, S면 갈게요. 아 음. 진짜 빡세다, 근데. 근데 이거 찐우질님 아니시겠지? 닉네임이 저랬었죠? 다른 분이시겠지? 와. 아, 제가 잠깐만 좀빡 집중 좀 할게요. 아, 너무 터무니없이 먹히네. 패스 안돼 이네. 어,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어한 판만 이면데 어차피 프로 2 부까지는 쉬워. 어, 한 판만 이기니까. 맞죠 레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EBS 오카. 저거 좀 빡센데. EBS 오카 생각보다 좀 힘들고 에시양에다 바란 밀리탕이네. 카르바를 쓴다고 오른쪽에. 카시 노랜마이 다 진짜. 카신 그냥 램파드로 중골슈팅 때리면 그냥 들어갈 것 같은데 중골슈팅 때리면 웬만해서 들어가겠는데 카신 옛날 카신이 지금은 낭만 있다 이 사람 카신 능력치 어떻게 들려나 카신은 너무 낭만 아닙니까 지금 메타에 카신은 좀 근데 카신이 능력치가 좋아가지고 좋을 수도 있어요 어 피파3 때까지라 해도 저도 카신 썼었는데 카신이 생각보다 능력치가 좋아가지고 좋을 수도 있어 어막 반응속도가 130이고 막 그러면은 가능은 해 근데 안되지 어 <웃음> 근데 안 되지, 어, 어림도 없지. 약발로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발라. 그것도 피파3 때나 낭만을 이렇게 맞고 그랬던 거고, 지금은 피파4라서. 아이스 이게 멘디지? 아니 쿠신을 왜안 쓰지? 저 쿠신이 있는데 왜? 레알 마드리드면 쿠신 때문에 나 레알 마드리드 상데님 쿠신 쓰세요. 하신 말고. 뭐 누구한테 관여할 그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 낭만 아닙니까 저거는. 하신 쓰는 건난 진짜 처음 봤다. 와, 이걸. 아, 야, 이걸. 가시는 진짜 너무 낭만인 것 같은데요? 못 막는데, 아예 그냥 앞으로 와도. 저거 W 써주면 저런 거라도 좀 반응속도라도 좋아서 막아줘야 되는데, 막질 않는데, 저거 농협 가시인가 농카인가요? 저거? 가비 아, 가비. 나줄 선수가 없어 뭐냐 <웃음> 거북두 리디거한테 막혀있는거 진짜 겁나 웃기네 갑자기 거북두 리디거와 리디거가 앞에서 계속 막고 있으니까 못 뚫고 있어 <웃음> 어 조금 불쌍하네 그거는 Okay. 그리고 카르발 말고 걔또 있지 않나 아그누구였더라뒤지에 빠르네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네 안에드르 밀리탕이랑 또아그 유명한 애인데 기억이 안난다 이름이 길었는데 하여튼 그 친구 쓰지 요즘 메타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 이분은. 와, 카시니 라이브 팔카 와, 이분 진짜 낭만 있다. 심지어 라이브가 있다는 것도 신기하네, 카시니 은타가 나 썼나? 은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만. 저게도 레전드다 법사 아닌가요? 라이브 면와 진짜 언제 쪼꺼 냐？19 라이브 와몇 시？와 밀 치는 건좀멘탈 나가 겠는데？어 상대편 어, 밀 치는 건좀 아니지. 아자를 바로 바꿨다. 레이드 플론데 아자를 빼고. 되겠냐고? 프랭크 램파드다 아니 카신은 아예 못 막는데요 저런 것들 와나 신기하다 어. 야, 진짜 나 카신을 까는 건 아닌데 근데 지금 메타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아 카신을 너무 낭만인데 이형님 그리고 카신을 아는 세대면은 적어도 적어도 우리 세대야 진짜 카신을 아는 세대면 아이 어린 사람 은 아니야？진짜 적어도 피파 3를해봤던 시대 아직. 그러네 이 발락이거든 음. 진짜 다 들어간다 중고래슈팅 다 때리면 다 들어가 안되지 저걸 저렇게 호카였나 방금? 슈팅 때린게 확이던데 누구요아 빨리 좀 끝내자 카시아스 한번 보자. 궁금하다, 카시아스는. 아, 카시는, 진짜. 와, 이렇게 있구나. 티시나 농협 같은 거, 이런 것도 팔카 쓰면은, 카신, 185. 월던, 아, 소극적이라니. 심지어 소크, 소극, 아, 소크 수비가 있네. 아. 아, 반응속도 너무 낮은데 8카이 때도 80억인데 너무 낮은데 아 그럼 급여라도 좀 낫긴하네 급여는 낫네 어. 카신 차리가 이거라도 쓰시지 TV. 그래 gk다이빙이라도 되게 빠르잖아 위치선정, 반속, 이정도 나와줘야지 소크가 너무 크다 어 키랑 키 차이가 너무 커 소크랑 반응 속도라도 진짜 좀 사기적으로 올려주지 가신이라면 야, 아쉽네 1 4 c m 차이나고 핸들링 좋고 위치선정 솔직히 이정도 차이면은 별로 얼마 안되고